지구입니다 지금은 헬스장에 도착을 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가방 이런 운동도 챙기고 하고 있어요. 네, 지형문이 시작됐습니다. 죽을 것 같아요. <웃음> 나를 반겨주는 친구들이 저기 있군요. 아, 정말 굿합니다. 왔어? 아, 왔습니다. 안정 네. 씨, 그만하고. 네. 오케 36.1도. <웃음> 자손독한번 해주세요 예예 아네 예. 아, 네, 좋습니다 들어줄게요 독한번 네. 해주세요 제가 운동하는 곳을 잠깐 소개를 할게요 <웃음> <웃음> <웃음> 정말 친구들 앞에서 뭐 하는 거야 <웃음> 어휴, 어휴, 어휴 부끄러워라 네, 제가 운동하는 곳입니다 아우, 우리 엘리스 분들 정말 궁금했을 텐데 오늘 제가 온다고 하길래 미리 다 세팅을 끝낸 상태인 것 같아요 아 정말 멋있어요 오늘 종목은 엄청 힘들 것 같습니다 오늘도 일요일이어서 이제 잠깐 일찍 문을 닫고 이제 사람 없는 아주 한가런 데에서 촬영할 생각입니다 저는 항상 올 때마다 이 문구를 보죠 고통은 지나간다 아름다움은 남는다 네. 운동할 때 죽도록 아프지만 끝나면 행복하다는 거 이제 운동을 시작을 해봐야겠죠 저 운동 시작하나요? 네, 예, 운동 꽉줘아졌 어? 요 네, 거... 지금 좀 흘러요? 예. 네. 아... 아, 지금 어, 좋아요. 그아죠 내려가. 내려가 몰리면 지금. 이게 뭐 들고 시작하자 <웃음> 아, HP 물량. 어, HP 물량. HP 물량. 어, 이 침이라 같아요. 지 나 못하면 어떡해? 할수 있어. 10분? 10분 안에 된다. 내가 보여주겠어. 벌써 긴장한 것 같은데? 어. 벌써 <웃음> 너.. <웃음> <웃음> 야 벌써 초록구려. 난 죽었다. <웃음> 나는 죽었다. 자, 몸 춥고. 뭘나 혼자. 난 죽었다. 오케이. 오케이, 회전근개 먼저 출자. 예. 오케이, 잘 잡고. 난 죽었다. 머리 앞에서 원 돌려주게. 열개씩 가슴 들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반대쪽. 그렇지. 일곱. 열, 아홉, 열, 렇게한 열, 열, 지 마. 열, 열, 열, 어주 열, 열, 열, 열, 열, 열, 열, 열, 넷, 일곱, 열, 열, 열, 열, 한쪽 발 앞으로 최대한 내밀, 열, 열, 열, 열, 열, 열, 열, 열, 열, 열, 열, 열, 열, 열, 열, 열, 열, 열, 열, 열, 열, 열, 열, 열, 열, 열, 열, 열, 열, 자, 다리 벌리고 앉아. 팔꿈치 올라. 엉덩이 들었다 앉으면서 팔꿈치 밀어주 그렇지. 다시, 고관절.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넷, 아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넷, 아홉. 열 개. 자, 이제 오늘 운동할 거는 처음에 이제 각 종목당 30개씩 오케이 풀업 30개 그다음에 바로 와서 푸시 프레스 오케이 30개 응. 그다음에 데드리프트 30개 푸트 응. 브레스 30개 버피 30개까지 오케이 어, 그... 음악 뭐 듣나 오늘 음악 응. 어 근데 음악은 저작권 때문에 안, 그안 되잖아 그오더잘 응. 알아 <웃음> <웃음> 쌤이 더잘 알아 벌써 지금 80%까지 됐어요 지금 뭐 그럼 저 에어컨 좀 틀어주세요 아 에어컨 틀어주세요. 아, 에어컨 좀 틀어주세요 아, 알겠습니다. 오, 82퍼, 떨어진다, 떨어진다, 어? 떨어진다, 안돼, 80퍼. 이제 오늘 죽었어, 머리. 아 30개면. 효진 예. 씨. 예. 오늘 저거 몇 프로까지 올릴 자신 있으니까. 레드존이요. 레드존? 아. 메이크야. <웃음> 오빠 어, 힘을 줘. 네, 자, 초 재주고요. 풀어먼저요. 풀먼저 오셔야죠. 풀어먼저 오케이. 자, 준비하고 이제 바로 시작하자마자 초 재주면 돼요. 다리 걸고 준비. 어, 다리 벌고 벌고. 처 눌렀어요? 아직 안 눌렀습니다. 아. 어. 네 갈게요. 오케이 운동 영상. 네. 하. 어오저 잠깐만 오케이. 제 시작 오케이. 바로 시작하면 어, 누를게요. 오케이. 네 갈게요. 준비 시작. 오케이 네, 하나 둘 셋. 네 가자. 여섯. 일곱, 여섯, 아홉, 여 하나, 둘, 셋, 넷. 다섯, 둘다한번열수 있다.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이십. 10개 남았어, 10개. 지금 가야돼, 지금 바로 가야돼. 와, 아, 죽겠는데? 바로 가야돼, 바로 10개. 하나, 둘. 그렇지 힘 실게 시작 하나 둘셋넷넷 다섯 여섯 일곱 여 아홉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아홉 이 남았어 이오 파워 오파 좋아 좋아 아, 자, 바로 갑시다. 아 네. 촉촉해졌는데? 아, <웃음> 가자, 가자, 가자. 가자, 똑바로 잡고. 와, 어, 펼피고. 가자, 지금 해야 돼, 지금 해야 돼, 바로. 시작. 하나, 펼피고. 둘, 그렇지. 셋. 넷, 넷, 꼭 땡기고. 오, 바로. 여섯. 일곱, 좋아. 여덟, 그렇지. 아홉, 열 개. 화 어. 어. 좋아, 좋아. 이거 없어도 되나? 어떤 거? 이거 없이? 어, 오케이. 아 지금 하네 민수지, 파란불이요 파란불. 아직 레드, 레드, 레드 좀안 됐어요. 더할수 있어, 더할수 있어. 하나, 하나, 허리 편야돼 둘. 야, 엉덩이 살짝 낮추고. 안 아, 들려. 할수 있어. 할수 있어. 파이팅 네. 네. 우와, 하나, 더. 하고 내려줘서 팔 풀고. 팔 풀고. 팔 풀어, 팔 풀어. 좋아, 더. 승탄장길 씨? 아나 얼마, 얼마 더지을려고8 yeah, 0코넘었7 8 9 1, 오 바로 20 내려놓고 10개 한 번에 가자 매듭입니다 매드좀 진짜, 이런 분들은, 빨간 분이은 진짜 이예요데 와, 체력 부어주겠어. 어지럽고 그런 거알지 <웃음> 그럼요. 야, 이렇게 한 번에 가야 돼. 다시 똑바로 갖고안 다치게. 엉덩이 하나 주고. 시작. 업. 하나. 둘. 셋. 넷. 다섯! 아저, 바로! 다섯 개도한번에안 아, 잘들고 아, 어... 하나 받요안 올라가! 할수 있어. 안 올라가! 다섯 개! 내아존에서안 내려가네? 지금 좀, 나 받아야. 하아 자, 하나 받아야. 하나 받 하나, 둘, 셋, 좋게, 넷, 하나, 둘, 하나, 어? 그렇지, 천천히 내려가. 아, 와. 후! 어, 좋을 것 같아. 뿔테베 가자. 어, <웃음> 오, 너, 너, 너, 너, 너. 다. 네, 접더비 자. 30개, 30개. 고. 하나. 허리 딛고 둘 엉덩이만 들어갔다가 힙으로 힙으로 튕겨야 돼. 네. 그렇지. 다다. 예사. 가세요. 이아3개호흡하할때엉덩이만로좀 어. 많이 빼 주면 이렇게 엉덩이로 힙을 더 사용해야 돼. 아, 네. 어? 죽겠어요. 바로 가자, 바로 가자.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십. 오케이. 오케이. 열개 남았어요, 열 개. <웃음> 힘들어하는 거다 찍어주라고. <웃음> 아, 죽겠다. 열0개 가자, 바로 가자, 바로 가자, 열개 어. 하나, 힙으로, 둘, 셋, 정력 깼가 그렇지, 맞아 됐어! 바로 가자, 가자! 하나, 둘, 고! 허리 두개두개두개2 가자! 아이언맨 같아, 아이언맨. <웃음> <웃음> <2개> 가자, 여기 <웃음> 가자! 바로, 바로! 너 나한테! 진짜 하나! <웃음> 둘! 그렇지. <끝>. 야 <웃음> 마지막 버피 갑시다! 아! 마무리, 버피! 네, 버피 자. 여기 치는 거죠? 네, 거기 위에! 편식해! <웃음> 네! 자, 1분만! 아니... <웃음> 10초만! 네, 여기 높이가 어느 정도인지 가늠하게 선좀 뻗어주실래? 네, 점프하면 키... 달정도니다 점프하면? 점프하면 될 정도? 네. 눈으로 <웃음> 욕하고 있는 것 같아 지금. <웃음> 점프. 야 점프가씨. <웃음> 야 점프가씨. <웃음> 오케이 오케 바로 가자 바로 가자 30개 가자. 아 좋지. <웃음> 가자. 다진 찍고 하나, 두, 둘. 위에 찍어야 돼. 셋. 네. 하나 더. 으흠. 그렇지. 대결 프로 찍었어, 대결 대길. 프로 찍었어. 대결 내가 왜이러면살 쭉쭉 빠지겠다. 내가 왜이러거 만난 거뭐가야지 만난 거. 먹어야지, 아. 집에 가고 싶어. 아. 몇개 남았어요? 열 다섯 개 나왔습니다. 열 다섯 개 밀크야, 밀크야, 밀크야. 시작 멋있겠다. 바로 간장 이렇게 하자. 바로 하나, <웃음> 좋아. 둘. 포기하지마 어. 후기하지마 바로 가기하지 말고 어. 하자 다섯 다섯 바로 <웃음> 다섯 개 아니. 다섯 개자한 <웃음> 번에 빠르게 <웃음> 한 번에 둘 어. 바로 지 어. 말고 어. 바로 바로 <웃음> 셋 10분 57초 왔어 오, 빠르게 다아 <웃음> 150개 1분아 아. 어. 추울 아. 것 같아요 것같아 내가 오 마지막까지 100% 100% 폭이 안내려가네 아. 99% 어그 그래, 레드존이야 아아아 아. <웃음> 아. 다 a 스 Ruin. 나 아니야 s u n 쌤! 네 로잉 남았습니다 로잉까지 로잉 뭐죠? 로잉 로잉 n r 빠르게 50개 n 기시죠 n Ruin. Ruin. Ruin. Ruin. Ruin. Ruin. Ruin. r u i 20개 금방 가요 자 앉아주세요 이쪽에 네, 여기 여기 앉아요 여기가 <웃음> 여기 앉으세요 여기 안으면재밌더라고요 기침 <웃음> 아, 좀 먹고 로영모션 빠르게 50개 땡겨요 잠깐 아, 끊으면 안돼요 <웃음> 아, 안 안돼요 안돼요 끊어봤죠 진짜 <웃음> 쉬울 것 같아요 <웃음> 그냥 머메시 50개 등만하니까 이거? 응. 약속하셨잖아요 응. 원테이크로 가기로 <웃음> 아니 꺼운 <두껑> 원테이크로 해자 <웃음> 다리 끼세요 요요요 요, 요. 세상에서 제일 못된 쌤이 저... 가장 무섭고 못된 쌤이니 자 잡으세요 자 50개 갈거예요 응. 시작 <웃음> 하나 어우 세상이 둘살짝 둘. 보이네요 자, 하나, 둘, 셋, 오호, 넷, 오, 다섯. 이렇게 해야 돼. 계속 가야 돼. 열다 개, 열다 개, 열다 개. 됐어. 이런 거 멈추면 너 힘들어. 하 둘, 바로, 아, 아홉, 열 개. 저런 거리 안 돼. 가자, 가자. 하나, 이식개 했어, 둘. 바로 세, 가자, 네, 가서, 천. 원래 이런 거 여기다 둬야 는거아니야요 일곱. <웃음> <웃음> 아니야. <웃음> <웃음> 아, 거기야 <거긴>, 여기는 아니에요. <웃음> 바로 바로 바로. <웃음> <웃음> 여기는 <여긴> 아니에요. <웃음> <웃음> 아니야 아니야. 아니 아니야. 시 <웃음> 아홉, 삼십. 20개 밖에 안나온다 20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다시 마지막 나왔어, 10개, 하나, 아, 나 아, 아, 하나! 어, 빠르게! 빠르게! 그렇지! 어. 좋아 좋아 한큐! 자, 불편하다! 자. <웃음> 내 모습이 어떻게 나오지? 와! 와 역시 <웃음> 와 미안하다 땀이 미안하다 다 찍었다 너뭐 이런 걸다 찍었어? 12분에 300칼로리 빠졌네. <웃음> 자 지금 1 1에 심박수가 166이고 86%는 네가 지금 네 심폐를 86% 쓰고 있다는 거. 317은 네가 지금 빠진 칼로리. 300. 18칼로리 지금. 아자 <웃음> 어. 여러분, 에이스 여러분 저희. 얼굴에 지금 땀이 너무 많이 너무 많이 흘리는데 하, 끝이 났습니다. 네. 와 지금 칼로리가 계속해서 2 시간 동안 이걸 하면 이제 2 시간 동안 계속 칼로리가 빠진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 500 칼로리가 지금 아까는 300이셨다가 지금 500까지 올라갔어요. 지금 몸에서 계속 칼로리를 태우고 있습니다. 네. 아 지금. 다섯 종, 다섯 종목에 하드, 고강도, 트레이닝. 고생하셨습니다. 뭐라고, 뭐라고요? 오늘 한게 뭐라고요? 워크아웃 오브데이. 와드. 플레이 칼로리 폭탄. 칼로리 폭탄. 네. 아, 네, 오늘. 아, 칼로리 폭탄. 네. 네. 매일매일 네. 저는 이 종목을 네. 트레이너 쌤과 같이 <웃음> 매일 밤, 매일 밤마다. 네. 네, 하고 있습니다. 아,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뭔가요? <웃음> 뭔가요? 아, 즐을것 같아요.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진짜? 아, 고생하셨습니다. 아, 세진이, 운동 콘텐츠 네, 여기서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매일매일 이렇게 하루에 세번씩 혹은 두번씩 이렇게 운동을 열심히 하고 있고요. 열심히 다듬어서 우리 팬분들에게 멋진 모습 많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없습니다 <웃음> 오나이 흔적들 바이바이 매일매일 하기 너무 힘들어요 그래도 파이팅